사도행전 2장에는 약속하신 성신강림의 사건이 나오죠 <웃음> 그래서 성신강림의 결과로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언어의 그, 그 통일이 나타났고 주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증거됐습니다 <웃음> 그것을 본 청중들은 이제 술 취했다 비방을 하고 함부로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변증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변증을 합니다 그 구약 성경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뭐 야간에 뭐술 취해서 그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하는 그 시간까지도 뭐다 알려 어준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짧은 그런 변증의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구약 전체 내용과 예수 그리도의 사역 전체를 포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되죠. 엄청난 그 역사입니다. 당대 그 유대교 속에 들어있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기득권의 세력에 붙어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소수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웃음>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웃음> 똑같이 그 이런 복음이 저, 저, 전파돼도 대적했던 사건이 있다고 했지 않았어요? 세바네 사건을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복음의 설교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어찌 알고 묻는 일이 있는가? 그렇는 않다잉. 하나님께서 표적적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성신을 보내시고 또 이제 온 천하 만민이 너희 시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적인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사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렇게 이제 보여줬을 때 에, 사도가 어, 그들에게 어, 이제, <웃음> 취, 그들이 취해야 될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웃음> 회개 회개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회개와 죄사함이 같이 붙어 있었다고 했죠.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속에 있던 사람들의 회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에 순응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에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웃음>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신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세 가지의 예 방도예요 은혜의 방도 단순히 어찌할고 찔림을 받는 데서 그 멈춰져 있다면 그뭐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그 질서의 그 사역자들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드러나게 하시는 그 방도를 써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그, 다 알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이제, 하나님 구약에 약속됐던 일들이 그렇게 성취돼서 그런, <웃음>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교회를 다녀도 항상 찔림을 받지는 않, 찔림을 받지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질리고 그러니까 질림을 받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서 단순히 저들의 지식과 그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생을 취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여기에는 무슨 그 무슨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무슨 뭐 상대적인 그런 비교에 의한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저 그런 외모에 대한 판단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말이 그 <웃음> 이미 이제 객관적으로 구속 하나님 자기 계시의 역사 속에 드러나 있는 그것과 합치된 그런 내용들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이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 에 연합돼 갖고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봤지만, 틀을 갖추는 것은 시작을 하는 거지, 틀을 갖춘 걸로 종착지가 아니다. 늘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표하신 일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그냥 천당만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리또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끄시려고 하면 그리또의 지식의 충만함, 그리또의 정서의 충만함, 그리또의 행동의 충만함까지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반 법칙을 무시하지 않고 그 방도를 써나가시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게으르면 뭐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그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진짜 주님의 백성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그 정리하지 않 교회를 다녀도 정리하지 않는 사람. 학교 공부할 때그 정리하지 않으면 시험 보나마나 그 저희 낙제예요, 낙제. 정리하지 않고. 그걸 또, 그걸로 그, 기억하고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누려가야 되죠. 그걸 가지고 신령한 교통을 하는 사회, 그것이 거룩한 사회,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회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게 이제, 비로소 그렇게 시작이 돼갖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사역자들은 사실, 1세대 사역자들은 1세대 사역자가 맡은 그 일까지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세대 사역자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볼 건데요 모세를 쓰셨지만 모세가 구속사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물론 그뭐 가리키라고 한걸 바위를 친것 때문에 그, 그 결국 못 들어갔지만 그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못 구한 건 아니고요 구속 계시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모세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열두 지파의 일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그 끝나고 그그 그, 그들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어, 사도들의 모습 그 사도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어, 구약의 모형적으로 제시됐던 일들을 다 이루어가는 건 우리가 그냥 그 그, 그 모든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 있던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봤던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직접 그, 이제는, 과거에는 그 신인으로서 중보자,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계시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 성, 성육진 하시고 나서 그것을 새로운 경륜 가운데 그것을 입으셔서 그것을 아, 이루시고 또 주님의 구속 사역을 다 감당하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한, 그 천하 그만민을다다스 천하 만물들을 다 다스릴 권세를 받으시고 올라가셔서 지금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얼마나 그 희미한 역사 속에서 보였던 그 신자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얼마나 확실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됐나? 지금, 그, 그런 사회 속에 있어서 그런 사회 속에서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고, 그게 이제 주님의 그, 영원한 경륜이, 그 영원 속에서 이루신 일을 역사 속에서 자서 어 이렇게 나타내시고, 영원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여,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천, 하루가 천년 가고, 천 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천년 뒤에 일을 바로 내 앞에 있는 일로 알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 구약, 뭐, 뭐, 뭐몇 년, 신약 몇 년, 이렇게, 보이지만 주님은 그러시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런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로 존재한다 근데 이 특권 이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 특권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특권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그것처럼 세상에 더 영광스러운 게 없죠. 그거에 비하면, 구약의 그모세의 뭐 요한의 사역도 빛을 잃고, 솔로몬의 그 영광도 빛을 잃는 거예요. 그 그리토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가치와 영광이 그렇다이만. 스스로, 스스로 그걸 비하하고, 그, 낮춰가지고, 스스로 희석시켜버리면 안 돼요. 희석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희석돼가지고 결국, 그, 온전한 데못 가는 거예요. 눈앞에 거 취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한시적인 거에 취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걸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걸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눈앞에 것에 정욕에, 쾌락에, 이, 물질에, 눈앞에 게 눈이 어두워, 스스로 근심하고 떠나는, 비참한 거죠. 여기 지금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한테 그 나아갈 바를 요구하는 거는요, 이거는 아, 그,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바라보고 요청하는 거예요. <웃음> 이 교회를 교회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덕성을 드러내면서 나가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 물론 뭐 이제 그 껍데기만 가지고 그 교회 주권을 그 교권을 쓰면 진짜 건 죽을 일이고요. 그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아무튼 그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나아갈 바를 물었을 때 사도들이 정상한 주의 백성으로서 신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내용들을 일깨워주고 또더 진전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그 사람들이 어 이제 이전에 매었던 모든 것을에서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인간상을 드러내는 건 베드로 설교의 결과로 지난 시간에 그틀 그 가운데서 이제 완성된 인간성형으로 완성된 사회로 어 자라간다 하는 것을 봤는데 오늘 거기 이어서. 보도록 하죠. 그 39절의 내용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이런 약속이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면 먼데 있는 누구에게 든지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가지 틀을 얘기해 줬는데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런 틀을 그리고 죄백성으로 살아가는 틀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고 <웃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불리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웃음> 있는 일이다. 그걸 밝힌 거예요. 구약의 증언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보편 구원의 목표를 알고 있는 베드로로서는 누구라도 주께서 명하시는 그런 절차를 따른다면 확고부동하게 이상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아주 유대교, 유대 사회 안에 갇혔던 존재 아니에요? 메시아를 생각해도 그렇고, 메시아의 백성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성신을 통해서 그것이 아, 구약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그자기계시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다보고, 그 이런, 어, 그야말로 이제 시공을 초월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국지적인 데에서 아주 우주적인 것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웃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라는데, 그, 이제, 집착을 하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명하신 외형의 질서와 그 행위 속에서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허물어지면 아무런 버팀목도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그 비빌 것이 없는 자들에게 진정한 연대감을 주고 정체성을 띄게 해줄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과 정확한 연결, 정확하게 연, 저, 연결시키는 것이고 또 성신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릴때에 알고 엄청난 죄를 짓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하여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교훈과 권고에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그 일들이 이미 유대인과 그 자녀들과 이방인들까지라도 그런 모든 자들을 위하여 약속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인도를 받는다면 그에 따른 흔들림이 없는 결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제 이게, 베드로의 시각이, 이, 이 세상 안에,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그틀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 성신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그것이 다 자유케 된 거예요. 거기서 그 모든 매임에서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유대인 안에 그갖혀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먼데 사람까지 그 보편적인 그 주님의 백성까지 다 내다보고 <웃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고넬료 사건 뒤에 보면 <웃음> 그때 또 그때도 또그때 연약한 면들을 보이고 또 유대인 이방인 간의 그 간극을 보지 못해서 그 바울에게 책망도 받잖아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여기서는 성신 충만한 가운데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증거한 것입니다 <웃음> 베드로의 권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간절히 권하였습니다. 사실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장성해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저 한두 번의 권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사단의 계획에, 그러니까 지뢰밭과 같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면으로 보면 주 백성들이 소유하고 나가야 할 사상과 그도 그, 그 풍성한 신국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취해야 하기 때문에 차서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에 대해 긴박성을 느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양하게 깨우쳤을 것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들은 그때만 에 한시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진정 지속적인 경계는 주의 백성들에게 너무도 요청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만 보아도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폐역한 세대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은 세대입니다. 그들과 분리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언덕 위에 도시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그 사상에 결코 동화되지 않고 그 우뚝 서서 이제 주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어, 그, 음, 새로 창조된 인간상을 잘 드러내야 하는 거죠. 아무리 회개하여 그리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신을 선물로 받았다고 자인을 한다 해도 이 폐역한 세대와 구분되지 않으면 그 진정한 모습은 나오지 않는 것이고 또 자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그러한 데에서 나와서 한 개인으로 존재하라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적 공동체의 형성을 염두해 주고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적 공동체는 주께서 애초하신 애초부터 목표하신 사회인 것입니다.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했으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이 거룩한 세대로 나와서 어, 어, 구원을 누려라 누려가라 하는 것니다 그래서 사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 로마 캐토릭은 그걸 제도화해서 자기들을 떠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지만 그 개혁자들은 본질의 교회, 본상의 교회,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메시아와 메시아 백성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가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고요. 주의 성신에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교회 원들이 맨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는 그 그리스도와 성신을 다 받는 거예요. 그걸 그걸 누려서 어 이제 그그 그 거룩한 인간상을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수,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회 그리스도의 사회는 삼위 하나님의 그 성격을 반영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 그런 사회를 그 각자 다른 직임과 은사를 가지고 연합해서 동심 협력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 그것이 이 세대에서 나와서 속해야 될 세대, 그런 사회인 거예요. 누가는 이어서 성신 충만한 베드로의 교훈과 권고가 가지고 온큰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무려 3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사회 속에서 나타날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리토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을 보인 것입니다. 혹자는 여기에 그당시의 여러 정황들을 생각할 때 즉 예루살렘 전체 인구라든지 지금 같은 음향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근거로 0천명이될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에 대해 인용하고 있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쓰여진 그더해지매 라는 동사가 점진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서 성신 충만한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 많은 자들이에게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신의 신속한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전 생각과 관습과 인생관을 도리, 바꾸어서 돌이킨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며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웃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성신의 능력으로 누가는 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는가 누가는 여기서 우선적으로 그리토께서 약속하신 결과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자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개한 개인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을 통하여 그리고 성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설교 효과적인 관점으로만 보아 이렇게 짧은 설교로 많은 자들이 신속하게 개심해야 한다면 많은 설교자들이 자괴감에 빠져서 더 이상 사역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칼비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백 번의 설교에서 겨우 한두 사람이 회심하는 경우가 있을까 말까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어 이제 많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이 필요한 경우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아 주님의 설, 이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어, 한두 사람의 회심의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반성해야 된다. 저는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웃음> 아무튼 이 특이한 일은 말씀과 성신의 역사가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어 갔는가에 대한 그런 일차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1차적인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받고 그 실질을 체험한 자들이 사도로서 어떻게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전진해 갔는가 하는 것과 그 사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떤 결과를 보이며 나아갔는가에 대해서 2차적으로 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그로말미 그 없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 남은 자들을 불러내서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척하고 계속 그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망한 일들 이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일들을 개시하기 위해서 그 시대 시대마다 그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반복의 내용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신실하심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신실하신 역사를 그 언약에 열심 특심 열심히 특심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리고 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계속 그 일을 이루어가지 우리가 그, 그걸 계속,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구약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두 면을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순종, 순종한 소수의 사람들의 그 태도, 변화, 그들이,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것들. 그런 것들이 뭔가, 그걸 쭉 보여준,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 그걸, 어, 보고 또, 신약의 성도들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성신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무리들이 더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지금의 아니란 시기에 복음을 받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과 위험이 따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기두권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각오한 그런 일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치와 영광이 크다는 걸 인식한 것입니다. 당시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한다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이나 나사렛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구전이나 그 밖의 것들로 꾸며진 어떤 것에 창념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거기에 인생의 창조의 본의와 목표와 방식이 있다는 걸 알고 다른 일들은 다 뒤로 하고 거기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사도에 의해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중 일부는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세웠을 것인데 로마나 다메색 등지의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의 뒤에 그 역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혹자는 여기에 떡을 떼는 것에 대해 성찬을 나눴다고 그렇게 그 주장을 하는데 확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첨가된 설명이 없이 단독적으로 어그 성찬에 쓰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웃음> 그래서 스칼비는 이것에 대해 이제 종교적인 관습의 성격을 띤 성도의 사김으로 보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도 이게 이 용례가 성찬과도 어그 성찬을 했다고 해도 어그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또 추후 또 다른 때 봐야 될 내용이고요. 이들은 아무튼 그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애찬 자체가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었고 애찬을 통하여 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자로서의 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우선 애찬을 같이 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애찬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웃음> 그, 식사교제를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음> 진리를 같이 한다 하면서 음식교제가 안 되는 것은 그만큼 결핍이 있는 거지.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 뭐 다른 것 염려해가지고, 너무, 그, 음식교제에 방만히 하는 것. 개별로 해 이제 공동체, 메시아적 공동체의 성격을, 그, 이제 스스로 취해가는 건데, 그런 세상 염려 때문에 스스로 그걸 피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한 시기에는 뭐, 주의할 게 있겠지만요. 그리고 저들은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수단인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질과 방식을 보여주셨던 대로 저들은 그 방향성과 목적성을 바로잡아 주의 현실적인 인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이 기도는 사실은 개별적인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요, 공동체 안에서의 한 개인으로서의 필요와 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개인의 그냥 무사 안일과 어, 구복 강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웃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 도안에서그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현실적인 지도를 받아 누려가야 도매금으로 뭐, 누구, 몇 사람만 기도하면 되지. 뭐 나는 거기 곁다리로 따라가면 되지. 그건 없어요. 주님의 구원은 도매금의 구원은 전혀 없어요. 가장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도, 가장 약하게 보이는 아이라도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의 목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된 사람도 교회 안에서 존중받아야 될 일이 있고, 예? 그들이 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현실적인 지도, 각자가. 그러니까 개체가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탁 움직여 지어야 그게 그 독립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독립성이 있어야 지체들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유기적인 연합. 주님과 이 유기적인 연합이 안돼 있는 사람은 형제들과 반드시 연합하지 않아요. 세상을 쫓기 때문에, 육신을 쫓기 때문에. 항상 자기 혼자 놀아요. 그런 사람. <웃음> 그런 사람들은 성신의 인도를 실질적으로 안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가 묘사한 이상의 본네 가지 특징은 <웃음> 교회의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상은 다가오는 교회들이 그 형성의 방식으로 어 어, 공유해야 될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형성의 에, 방식 중 어느 하나 빠짐이 없이 잘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이제 교회는 장성의 길로 그 완성을 향한 행보를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세 사람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교회 메인 멤버들 기초 멤버들이 그렇게 안 되면 이 교회로 선나할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세종 개혁교회 가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그 목사님이 지금 아파서 말씀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목사님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 그 교회 집사들과 성도들이 예배당 이전과 본인들이 그 살아갈 공간, 그런, 그런, 그,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동심이 협력하는 걸 봤어요. 목사님은 쉬시라고 하고. 참, 좀, 뭐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어, 귀하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관심이 다 파편화되고, 해체되가지고, 자기, 갇혀가지고, 자기 가족, 자기 사회, 자기 꿈, 자기 비전이나 이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공동체를 위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안해요? 절대 안해요 응.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설교 결과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사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마음이 찔림을 받았을 때 순종을 각오하고 사도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더더 더 무식하고 자기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식할 수도 있고 더 배운 게 없을 수도 있고 더 지위도 없을 수 있는데 그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장 시의적절한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구속사를 알고 있는 자로서 핵심적이고 근간이 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누가 가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아마 베드로는 그 제시된 내용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깨우쳐 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해 그 신령한 답을 받은 청중들 중 많은 자들이 기꺼이 그것을 따라 순종을 했고 그 교회적인 바른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의 그 특징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해간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많은 사회적인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인생의 본의를 찾아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찾아서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위치와 품격을 잘 알아야 하고 또한 복음을 받는 자로서의 자세와 구유해야 될 특징들을 잘 알고서 그걸 누려가야 됩니다 결핍된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주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잘 결실하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들을 다 누려가야죠. 지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온전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정의가 그 유기적으로 그 인격 안에서 그리토의 인격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거짓말해요. 항상 거짓말 항상 자기 거짓말해요. 자기 행위에 대한 합리화. 거짓말. 거짓말이 무슨 노골적으로 내가 누구 뛰어먹었다고 거짓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걸안 하놓고 한 것처럼 위장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해야 될걸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혼인가정교회에서도 봤지만 그런 질서를 알고 교회 속 속에, 가정 속에서 그런 존중의 태도, 그런 언어, 그런 정서, 그런 행동 나와야 되고요. 물론 교회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교회 속에서 나온 사람이 가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그런 교통을 이루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거짓말합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뭐 심리학까지 얘기를 안 해도 다 거짓말해요. 다그 자기애적인 그런 거짓말인데 자기를 중심으로. 희생하기 싫으니까, 희생하기 싫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웃음> 교회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뭐 이게 2001년도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교회 출발을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데그 <웃음> 음, 사상적이고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책임을 차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잘 알아서, 육신의 것을 물리치고, 신령한 것을 선택해 나가는. 뭐, 아까 선택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공부했는데, 혼인할 때, 선택 이후에 삶도 중요하고,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 그건 왜 그러냐면, 교회 속에서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선택과 선, 주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행복, 선택받은 자 이후의 삶의 행복, 궁극적인 목적.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반영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선택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아니, 주, 소명이 없는데, 소명, 사명감도 없고 소명감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룹니까? 말도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